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자살암시 문자를 발송하고 차과탄을 피웠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22다241493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이 2018년 12월 6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약 처방을 받은 병원이 제1심 법원에 한 사실조의 회신 내용은 정신과적 병명은 모르고 2018년 12월 6일 내원 당시 추정진단은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였으며 망인의 병적 상태를 상, 중, 하,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망인은 사업상 채무 때문에 사망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비교적 사소한 사건으로 2018년 8월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직하면서 경제적 공분이 심해졌습니다. 망인은 2018년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2회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그때마다 수면유도제, 감기약 등을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이혼한 전처에게 보냈습니다.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고 약 2개월 후인 2018년 12월 6일 병원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따른 약을 처방받았으나 불과 3일 후인 2018년 12월 9일 새벽 2시경 수면유도제를 수시발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누나에게 보내는 등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을 찾아온 누나에게 발견되어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망인을 진료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으로부터 2018년 9월경부터 무기력과 우울증세가 나타났다는 진술 등을 청취하고 망인에게 조현병 환청 등 다른 증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하였고 약물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보호자의 24시간 감시 필요성을 다 망인 등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의사의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응급의료센터 망인의 퇴실 기록지에도 진단명 주요우울장애 상병 코드 F32.2로 기재되었습니다.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객관적인 상태 및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라는 상병코드 F41.2를 기재하여 처방까지 한 사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망인은 그 직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되었고 당시 밝혀진 망인의 이력과 증상은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우울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주요 우울장애 진단에 부합합니다. 이와 같이 망인이 2018년 8월경부터 실측 등 주변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두세 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이 자살의 일은 2019년 2월경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망인의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수 없습니다.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그 이전에도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누나 전처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수 없을 정도이고 자살받기에는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